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아파벨 로어 경치가 도둑을 준비했습니다 오오 <웃음> <웃음> <액션. 웃음> 안녕하세유 요 그디유 그디 말이에유 <웃음>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? 나 방법이 있어 삐 우리 여기 흙해가지고 몰래 타로카자 어 큐! 큐~~~ <웃음> 빨리 타로카자 따라와! 내가 방법을 알고 저... 오! 오야 바깥에 좀아 무서운 무서운 에랑 어? X 있는 것봐야이 XX들아 XX들아 너희 <웃음> 같이 XX같은 녀석들은 XX해버리기 전에 XX하시지 뭐 욕한거야? X? XX, 에이 h a n Gogetti, A. 기가 안녕하세요 뭘봐 x x 야 제가 여기서 나가도 될까요? do, k a XX, 아 우리, 평범한 어, 탈옥 탈옥 탈옥은 하지 말자 얘들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r o t 서 r o Taro, Taro, t 여맨아, uh, uh, 빨리 너도 빨리. 큐 빨리 와. 너왜 이렇게 느려? 여, yo, 뭘 하라고요? 아, uh, 아 빨리 우리 20분 안에 제트를 구해내야 된다고 행성을 구해서이 X X 드라, 어!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X X 드라, 지금 유가 흙을 먹고 싶다고 해서요. 그치 유? 그래요 저는 흙이 정말 좋아요 <웃음> 말투 XX 같곤 잘 있어라 XX라 이제 <웃음> 네, 욕해 여기 탈출구가 보여? 쪼꼬막게 있거든? 삐, 삐. 오 삐. 삐. 온다 삐. 애들아 삐. 네가, 삐. 내가 먼저 나가서 너네 탈로 시켜줄게 거기 서 얘들아 내가 먼저 나갈게 나는 천천히 나와 같이 가유 에이? 어? 예쁘다! 홀! 아파? 아파 아파 파 얘들아 입구로 나와 입구 입구 입 예. 얘들아 입구로 입구로 빨리 왔죠, 빨리 이쪽으로! Yeah. 지금 달려가요~~ 아아! 들아문 열어주세요 달려주세요 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으 어, 예프가 따라와요 그만해요 저는 잘못이 없이요 <웃음> 넌 존재 자체가 죄야? <웃음> 인빰 테레포트 술반가워야 <웃음> 너네 야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 반가워요 지가 나무를 많이 캐와지우바다요 야! 에이! 이러지 마시우 임빰 <웃음> 여기 여기로 못 나가 XX X. 그 X양반 지랑 그 하나 합시다 지가 잡혀갈테니까 저 A씨는 프어 프로... 죽어요! 아, 싸워. 아, 싸워. 죽어요 미안해요 <목소리> 저 도망갈게요 아이좀 하시유 아 그러니까 왜 들고 오자고 이 바보야 어딜 도망아 애새라 기름 만든지 모를거다 이유 저거 가고 있어요 천천히 좀 가유 그올 아, 좀... 사람 아니랄까 봐참빨라요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 잔아 <웃음> 뭐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이 동료가 있나보곤 <웃음> 아! 진짜! 진이 녀석 왜 자꾸 탈출하는 거야? 유야 도망. 짜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스 진짜! 스짜스짜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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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했다 구리 <웃음> <웃음> 알파벳 친구들이 a 가구해주러 갈게 좀만 기다려 네가누가구야이아이픈구야아파야아파아파구아파구이아이구이이 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뭐예요 오지마요 아? 경찰관 얘기이이 아! 양반 저것들 좀 어떻게 해봐요 지들 저거는 방송이 아니라 진짜 즐겨요 잡아봐 <웃음> 아까부터 지가 삐핀 줄 아는 네 잡았다 근데 거기 있어 얘들아 좀만, 좀만 기다려 알겠지 이거 무한으로 질겨요 명인 진짜갈빈인줄알고있어요 근데 이유가 좀 맛있긴해 그치? <웃음> 제발 살려주세요 <웃음>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내가 천박가구나이엑스스 같은 건이 <웃음> 아. 그만해 <웃음> 아니 <아이>, 그냥 해 <웃음> 제발 그만 더 <또> 주시겠어요? 얘들아 <웃음> 이엑스스야 얘들아 나도 한 번에 잡아주마 이 엑스엑스같이 귀여운 녀석아 이 무서워 이제는 좀... 발발 떠는 도시, 곧 귀여운 엑스엑스 같구나 이제는 좀 무서워 아니 <놀놀놀> Q는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찾을 수가 없어 혹시나 해서 봤더니 누가 도출하러 하고 있었네 뭘 봐? 찾냐 지금? 찾냐고, 야! 그... 넌 뭔데 여기서너 그... 뭐야, 니 뭐냐고, 니 뭐야 아, 어, 잠시 약자들이나 구경을 좀 해볼까? 나귀 지금 시간이 없어! 귀우워소소좀좀 봐. <웃음> 완전 엑엑스스워귀 <XX 같다>. 야, 워귀 아니다. 이러다 다워귀여야귀야야 빨리 캐! 귀여야빨캐워 빨리 그냥 <웃음> 내가 구하고 있을게, 큐야큐야큐야큐야나 돌이 없어, 쥬야. 잠깐만. 쥬야 할수 있어, 나는 쥬. 빨리 좀 해봐요. 야 빨리 좀 해봐, 그거 좀. 유. 너무 웃겨서 참을 수가 없구만. 큐큐 빨리 깨봐! 뭐야 이유는? 여기 그 안에 있는 거, 그 안에 있는 거 갖고 와, 그 안에 있는, 그 안에 있는 거. <웃음> 그 안에 있는 거 갖고 와. Q. 빨리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와, 큐야. 오케게 잘했어, 큐큐 잘했어, 얘들아. 정말 잘했어, 유큐 씨. 큐큐야, 그 아이템을 나한테 줘. <웃음> 야, 나의 꾸심은 어떻게 아 이쪽으로 떨어져 이쪽으로 그 그거 뿌려 그거를 나도 줘 어, 그래 그래 이어이 어, 어. 나쁜 경찰 F와 F와 어 X 일로 와봐 개트가 이제 구하러 왔다고 나를 어 왔어요 어피스풀이라서 사라졌어. <웃음> 우릴 구하러 왔다고 제트가! 제트야! 공격해! 죽어요! 뭐야 아! 근 제트가 왜 공격을 안 하지? 제트야! 우리 구하러 온거 아니? 야 <웃음> 제트도 잡혔어요! <웃음> 제트가 왜 이렇게... 어? 제트 때린다! 피를 때리는데? 왜 <웃음> 그 이래요? 우리 동료 잖아요 우리 구하러 온거 아니었어? 우리 죽이러 왔어요 <웃음> 우리 제트, 뭐야? 우리 제트 왜 이렇게 약해 우리 구하러 온거 아니었냐고 뭐야 왜, 왜 이렇게 약해 그냥 너 죽어요 <웃음> 앞으로 내가 대장이에요 알고서요자 어쨌든 이렇게 큐가 활약을 해서 우리 제트 뭐 친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.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하... 안녕.